예를 들면 뭐 에이전트 베이스 디자인 한다고 칩시다. 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름을 갖다 붙이고 뭐에 강조점이 차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 에이전트, 에이, 에이전트 1이 있어요. 에이전트 2, 에이전트 3, 뭐 에이전트 4가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각각의 에이전트들은 뭐가 유니트에선 있겠죠. 그 스타트가 있고요. 업데이트가 있겠죠. 그리고 각각의 베리어블들도 있겠고 뭐 함수들도 있겠죠. 예, 그래서 각각의 에이전트들은 자기들만의 그 디자인을 하는 혹은 데이터를 트입할수 있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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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되게 지네릭하게 다른 쪽에서 쓰고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약간 이런 식의 센트럴라이즈된 커맨드 센터라든지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놓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매이, 매니지하기 위해서 여러 에이전트들 여러 페라메터들을 밖에 뿌려가지고 얘네들의 인터랙션들을 내가 디자인 기술에 맞춰가지고 인터랙션을 시키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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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면은 컴퓨테이션 디자인 렉처 시리즈에 보면은 여섯 번째 쉽게 이해하는 클래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브젝트를 얼마큼잘써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비디오를 한번 보고 오시면 좀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두 번째 추가 자료 같은 경우도 컴퓨테이션 디자인의 이제 28번째 렉처 시리즈인데 제가 이때 특별히 그 미디움 페이지를 만들어 놨어요. 이 미디움 페이지. 그래서 이 미디움 페이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놓은 그 방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그래서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컴퓨테이션 디자인 띵킹 포 디자이너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링크는 따로 다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여기를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은 음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 설명을 제가 만들어 놓은 비디오가